안녕하세요 여러분 쏘승금이에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뭘까요? 힌트는 튀김 요리예요 오늘은 너무 만들어 보고 싶었던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바로 그 음식은 꺼바로우랍니다 새콤하고 바싹 쫄깃한 꺼바로우 만들기 지금 시작할게요 먼저 양념소스를 준비할게요 설탕 5큰술 간장 두 큰술, 식초 다섯 큰술, 레몬 주스 조금, 물네 큰술, 이제 야채 손질할게요 대파는 파채를 썰듯이 옆을 살짝 자르고 얇게 썰어주세요 당근도 얇게 채썰어 주시고요. 청양고추도 쏭쏭 썰어주세요. 매운 거 싫어하시면 생략해 주시면 돼요. 마늘 3알도 편썰어 주세요. 이제 고기 손질을 시작할게요 저는 등심으로 준비했고요 고기가 커서 2등분으로 잘라줬어요 돈가스용으로 나온 거라서 육질이 부드럽게 손질이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두꺼워서 칼등으로 쳐서 펼쳐줬어요. 뽀바로 어, 자체가 시큼한 맛으로 먹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원래 시큼하다는 거. 바로 위에서 보니까 고기가 펼쳐지는 게 눈으로 보이죠? 어느정도 힘인지 감이 오시나요? 고기작업을 하다가 손목이 너무 아파서 <웃음> 밀대로 그냥 칠까 고민되더라고요 <웃음> 오랜만에 노동휴가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칼등보다 밀대로 얇게 치는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밑간을 하기위해 고기를 펼쳐주세요 맛소금과 후추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고기를 볼에 담고 간장을 조금 넣어서 풍미를 올려줬어요 그리고 전분 두컵물한컵 넣어서 반죽해주세요 물을 한컵보다 조금 더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뻑뻑했거든요 이제 웍에 식용유를 가득 담아주세요 불을 켜주세요 열이 잘 올랐는지 반죽물을 넣어서 체크해주세요 넣자마자 반죽이 바로 올라오면 적당한 온도예요 고기를 넣으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생각보다 열을 더 올려주세요 이제 반죽한 고기를 넣어줄게요 튀김은 높은 곳에서 던지듯이 넣으면 기름이 튀어서 매우 위험해요. 최대한 기름 가까이 살포시 넣어주세요. 튀김이 위로 올라오면 고기가 익은 거예요. 노릇해질 때까지 튀겨서 모두 건져내세요. 남은 고기도 모두 튀겨주세요. 중간중간에 튀긴 찌꺼기를 걸러내주세요. 잘 익었는지 사심 담아서 <웃음> 중간 시식 한번 해보고요. 기름 열을 더 올려서 더 바삭하게 2차로 튀겨줄게요. 모두 한 번에 넣고 1분 정도 더 튀겨주세요. 튀김소리는 언제들어도 행복해지네요. 그쵸 여러분? 1분이 지났으니 건져내주세요. 기름을 털어내고 옆에 두세요. 아주 맛있게 잘 익었어요. 이제 매콤새콤 달달 짭짤한 꼬바로우 양념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열이 잘오른 웍에 고추기름을 두큰술 넣고 야채를 넣어 살짝 볶아주세요. 이제 미리 썩어둔 양념장을 넣어서 살짝 끓여주세요. 지금 맛있는 튀김을 넣어주세요. 여러분 중화반점 노래 혹시 아시나요? 저는 중화반점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양념이 잘 배이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피리릭 볶으면 요리 끝! 이제 그릇에 담아주세요. 매콤함을 더할 레드페퍼도 살짝 뿌려줬어요. 짜잔 꼬바루 완성 <웃음> 정말 맛있겠죠? 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졌어요. 성공! 오늘도 행복한 먹방 ASMR 시작해볼게요. 쩝쩝 소리 완전주의! 바삭바삭합니다. 아주. 고기가 얇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밀대로 열심히 쳐볼게요. 굉장히 매콤하고 쫄깃쫄깃하답니다. 고기도 너무 맛있고 소스도 맛있어요 다음에는 신맛을 조금 더 추가하고 고기를 더 얇게 펴서 또 만들어보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